여여보여보여보 <웃음> 이제 연출 그만 <연주구만. 웃음> 아 뒤집어 <지식> 했네 <버렸네. 웃음> 이렇서 뉴질랜드 컨텐츠가 끝났습니다. 여러분 뉴질랜드 컨텐츠 정말 많이 봐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 근데 여러분 다녀오자마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요. 정말 오랜만에 저의 새 굿즈가 나왔습니다. 저번에 제가 굿즈로 리발 후드티를 냈었거든요. 근데 정말 생각 외로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이 사오셔가지고요.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자 그래서 이번에도 후드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리발 후드티가 아닙니다. 어떤 후드티냐 따라라라라 라삭 후드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라삭 써있고 자 여기도 라삭 써있죠 그래서 두개 합치면 은 뭐예요 여러분 라삭 라삭 사실 요 후드티 같은 거를 굿즈로 낼수 있는 것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주셔서 그래서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색깔은 검은색 하나 회색 하나고요 우선 여기 안에 있는 로고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로고 안에 의미들이 좀 있거든요 자 우선 보시면은 라삭 제 유행어 시그니처죠 자 그리고 여기 로고가 있고 로고 밑에 2019 February 2 8팔 이라고 써있는데 여에 뭐냐면요 제가 헌터팡 영상을 처음 올린 날입니다 어쨌든 그냥 제가 처음 영상 올린 날을 그냥 의미로 박아두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로고 안에 사람을 보시면은 이게 점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직접 나가가지고 낚시를 하는 장면을 따서 여기다 그대로 프린팅을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영상 바로 보고 가세요 다다 <웃음> 요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의미있는 후드티가 아닌가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참고로 여러분 요 굿즈의 구매처는 이 영상 댓글에 고정 댓글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거기 가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cs나 배송이나 문의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홈페이지 안에 고객센터 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자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뭐 라지, 엑스라지 요런 식으로 사이즈를 구출를 했을 때 냈었는데 요번에는 그냥 여러분 원사이즈입니다 프리사이즈예요자 그래서 저한테 조금 맞췄고 제스 이게 어떻게 되냐면 키 178에 70kg 야, 장난이고 키 178에 80kg 야, 장난이고 키 178에 90kg 입니다 되냐 리발레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한정 수량이 있습니다 선착순 200분께 제 침필 사인이 들어갑니다 사인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4년 동안 밀고 있는 사인이 들어갑니다 자, 이렇게 들어가고, 여기에 여러분들이 구매한 순서가 들어갑니다. 요거는 뭐 재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, 아, 나몇 번째로 구매했다, 요런 거 저번에도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, 여기 캐릭터 보시면은, 입이 세문데왜세문냐면요 이해하셨죠? 자, 그러면 여러분 요 사이즈가 끝이 아닙니다. 자, 뒤에 보시면 요게 바로 포토카드입니다. <웃음> 어때요 은혜야? 뭐 뭐받기 싫을 것 같은데 <웃음> 자 여러분 포토사이즈가 두 개에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 하나 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100번 까지는이 포토카드가 들어가고 101번부터 200번 까지는이 포토카드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포토카드 환불은 안 되니까 그런 줄 아세요 무조건 그냥 가지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저 후드티 입고 핏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저번보다 훨씬 더 좋다고 자부하고 후드티의 재질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어때요 은혜 예쁘다 예쁘지? 여러분 진짜 핏이 너무 좋아 이게 시보리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설정을 한 거거든요 프리사이즈이기 때문에 널널하고 시보리 여기를 단단하게 잡아줘가지고 오버핏하게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때? 약간 이렇게 턴 같은 거 요새 하더라고요 요새 쇼핑몰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진만 찍어서 올리지 않고 동영상을 찍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거왜 이렇게 꼴보이수지 아... <웃음> 축방아 이거 보지 마라 어차피 너 태어나면 이 영상 지울 거야 자, 여러분 이런 표시입니다 근데 워킹 한번 보여 드려야 되지 않을까? 어. 아, 어 어제 클럽 갔지 어 연락 좀 받았어 그럼 야 와이프 몰라 임마 어, 어 이따 밥 먹기로 했어 아니 뭔데? <웃음> 쓰레기 컨셉? <웃음> 날티 컨셉이었네 방금 그런 컨셉을 잡으면 안 되지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가정한 컨셉으로 되게구 굿즈 많이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<웃음> 와이프다 네네밥 네. 네, 먹었어요 밥 차려주러 알겠습니다 밥 차려주세 큰클박 안가는데 잘못 본거예요저 닮은 사람 많잖아요 비하여서 네 조상 얼른 오세요 집에요네네어때은그야 평소에 내가 너한테 전화한 듯이 해봤는데 어때? 너 그렇게 안하잖아 너가 한하인짓 원래 해봐 그냥 <웃음> <근데> 거기서 나와야 돼 <웃음> <웃음> 어 김은혜 어밥 차렸어? 뭐? 안 차렸어 어 김치찌개 <웃음> 카레 말고 김치찌개 김치찌개 아니 말고 냉면 냉면, 냉면. 아! 아니 카레 맞아 <웃음> 냉면, 너. 아 아니에요 여러분 <웃음> 이거. 자 이런 핏인데 청바지에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런 청바지에도 편하게 이렇게 입을 수 있어요 옆에 보세요 옆에 이거 카페 같은 데서 잠깐 나와 가지고 앞에 커피 마시다가 산책할 때 이렇게 해서 포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털어주면 이게 그렇게 섹시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맨날 후드를 털었던 거야? 아니야 진짜 개꿀받 <웃음> 이거보다 사실 제 스타일은 또 다른 거 있어요 기다려요 여러분 사실 이게 바로 제 스타일입니다 카키랑 이렇게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이 후드 자체가 약간 오버핏 이아요이렇게 때문에 타이트한옷 있죠? 이렇게 입으면 안 돼요 어때? <웃음> <웃음> 이러면은 약간 숟가락처럼 보여요 사람이 그래서 약간 밑에도 통 있는 약간 널널한 바지 이렇게 해서 옆모습 해가지고 자 근데 사실 검은색 후드티 있죠? 그것도 이런 거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어때? 검은색이랑 진한 카키색이랑 하면 은또잘 어울려요 심지어 여기 로고도 제가 카키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검은색에 좀 진한 카키로 로고를 박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카키색이나 베이지색 이런 거랑 검은색 후드랑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럼 여기 검은색에 또 바지 간단한 거 하나 더 바꿔 입어볼게요 운동할 때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그냥 이런 것도 솔직히 뭐 그렇게 나쁘지는 <웃음> 거기 가리고 와줘 아, 감출 수가 없네 다시 가게 은혜씨 <웃음> 네. 보통 운동할 때 이런 거를 조금 입고 하잖아요 여러분 <웃음> 맞죠? 이런 거를 좀 입고 하지 않아요? 그래가지고 그냥 헬스장 가가지고 당당하게 해가지고 벤치프레스 이렇게 들고 아 오빠 왜벤치프레스 그... <웃음> 이거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은혜 아이디어 제 대가리 사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은혜 욕하세요 이게 와 <웃음> 처음 봤어 <웃음> 홀. 여자분들은 약간 이렇게 많이 입으니까 아까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입으시라는 거예요 여성분들 스타일을 지금 한번 내본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?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런 스타일도 가능하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내 네, 레깅스 늘어나 빨리 벗어 어, 그래서 빨리 벗을게 자, 여러분 이번 룩은 약간 시티보이 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,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호불호 없는 깔끔한 시리보이 룩이죠 자 근데 아우터 한 번만 딱 보여드릴게요 밤에는 춥잖아요 자 그래서 걸칠 때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데 헌팅 술집 가서 굉장히 잘 먹힐 것 같아요 아뭐 헌팅 술집 못 가가지고 안 아니, 닮은 새끼 아니야 이거 갔다 와 그거 입고 갔다 와 허락 많았습니다 여러분 홍대에 같이 가지고 뭐합니다 <웃음> <웃음> 와 뱃속에 애기도 있는데 주쓰레기다 미친 장난이에요 <웃음> 제가 요새 굉장히 꽂혀있는 룩입니다 약간 이런 자켓 같은 거 하나 걸치고 안에 후드 또 핏이 중요한 게 뭐냐면 후드 모자가 작잖아요 그러면 또요런 핏이 안 나와요 그 후드 모자를 제가 일부러 그래 넉넉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좀 짱짱하게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좀 섹시하게 여기서 아메리카노 빨면 번호 바로 받을 수 있게 요 어때요 은혜씨? 뭔가 양아치 같기도 하고 아니야 아니, 근데 양아치 느낌은 아니야 지금 우선 더빼봐 선글라스? 그래서. 그냥 좀 심심해 이 선글라스가 좀 있으면은 좀 양아치 그 약간 양아치인데 여기서 정중하면 플러스가 되어 가나 편의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지? 카드 던지잖아 <웃음> <웃음> 하지마 진짜로 <웃음> 이거 저 보기 뭐 하면 요 저랑 은혜는 항상 인사해요 그래서 나는 쭈빵한테 생각한 게 예의 먼저 가르쳐 저는 이 주의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아빠 집에 이렇게 자고 있다가 제 친구들 오잖아요 그럼 아빠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어 인사해라 인사를 받아야 돼 우리 아빠는 인사를 안 하면 예의 없는 친구니까 만나지 말아라는 주의가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굿즈 여러분 많이 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굿즈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여러분들 덕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너무너무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 여러분 이제 저희 뭘할 거냐면요. 은혜가 가장 가까운 백화점 같은데 가고 싶대요. 유모차를 저희가 좀 봐야 돼. 이제 슬슬. 은혜 배도 지금 많이 불렀고 너한번배 볼까? <웃음> 진짜 많이 나왔죠 여러분. 은혜 진짜 말랐었는데 이제는 배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.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모차를 좀 보러 가장 가까운 백화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오늘은 약속을 했잖아. 무슨 약속? 얘도 같이 가기. 상라이도 같이 갈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백화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가장 가까운 백화점이 <웃음> 아니야 양양에서 2시간 떨어진 타남스타 필드라는 곳입니다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가장 가까운 백화점입니다 맞아요. 야 어? 무슨 서울 가는데 그 라삭티를 입어 왜? 근데 너 정확한 내나 줘봐 <웃음> 혹시? 안 <웃음> 갔는데 아니 그거 능구한테 배운 <웃음> 아으 개 싫어 여보 근데 오버핏이라서 진짜 배안나 보인다 은혜가 지금 키 170에 몸무게가 <웃음> 이 전에는 너 58이었나? 170에? 아뭔 어, 소리야 낮게 불렀는데도 지랄한 버년 <웃음> 미치 말이 안 되잖아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은 호구로 보는 거잖아 50 중반으로 좀나 알겠어 딱 60이었거든요 아니야 <웃음> 야 근데, 근데 진짜 괜찮다 어쨌든 여러분 임산부들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고 여러분 대중성 있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리발 이거도 사실 길 가다가 여러분 후드티에 있는 글자를 잘 읽지 않아요 그냥 디자인이구나 하고 어피 예쁘다 이 후드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진짜 나는 너무 아무에들어요 지금 핏이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든 PC거든요. 오래전부터 회의도 한 겁니다 회의하는 영상 잠깐 인데 3초 한 보고 가실래요? 아니요 보고 가세요 딱 3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이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만든 후드티니까요 가아 가만 부탁드려요 일단 지금 바로 가자 자 일단 그러면 스타필드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가자 상만 가자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장망이가차 타고 2시간 가야 돼가지고 근처 와서 산책 먼저 하고 가려고요 사랑해 나비야 야, 래 도착했습니다. 르라리르. 오호. 상만이 유모차 처음 타는데 괜찮겠어? 상만 유모차 첫 경험. 무서워한다. <웃음> 괜찮아, 상만. 괜찮아. 하고 이걸 덮어놔. 얼굴을? 이게? 이게 맞아. 아니, <웃음> 좀 적응할 때까지. 아. 야, 상만아, 괜찮아. <웃음> 야, 이거 뭔데? <웃음> 아니, 생각보다 괜찮아 네 야, 잘하네. <웃음> 상만, <웃음> 너가 좋아하는 몰리스 패션 가자. 너 먼저 쇼핑을 해서 골라. 우리 밥 먹어야 돼가지고, 이거 두 개만 샀습니다. 저희 밥 먹을 때 상만이 줄 거. 여보, 너 진짜 임산부인 거티안 난다? 그거 입으니까. 좋지? 네. 응. 더 크게 해야 돼. 어. 응, 그래야 팔려. 아. <웃음> 와, 이거 뭐예요? 개질이죠. 엄마도 타네. 와, 근데 막 유모차라기보다 는 이거는 약간 자동차네. 나 여기 구경하고. 반려동물 출입 제한인데, 너 혼자 갔다 온다고? 어. 갔다 와. 상만, 엄마 우리 버렸어. <웃음> 설마 <웃음> 엄마 너 버린 거야 너랑 나둘 뿐이야 뽀뽀 뽀뽀 이런 설마우리 <웃음> 산책 갔다 오자 엄마 이어 다른 엄마 만들어줘 <웃음> 개소리 은혜야 이거 구라야? 영상 같이 보다가 나 때리지 마 갑자기 설마 엄마 온다 엄마 왔다 엄마 어머 어서 머야 <웃음> 은혜야 너 가는 순간부터 낑낑거리고 다른 여자 보고 낑낑거리고 너겠지 가가가 <웃음> 가, 가, 가, 가자 가 장마 아빠 갔다 올게 이번에 낑낑 해라 나 유모차 보고 올게 어, 이거 초반부터 있는 거지 이거 카키색 너무 마음에 드는데 유모차 이런 거 모를 때는 그냥 다 똑같은 유모차겠지 생각하는데 막상 이 다가오니까 간지가 보이네 너무 좋은 거 많다 일단 가격들을 보겠습니다 90분 다른 데로 가볼게요 야나 왔잖아 나는 왜 아까 엄마처럼 막너 왔냐 이거 <웃음> 진짜 어이없네나옷 사고 아, 싶어 옷 입으니까 나다 아, 예뻐 보여 근데 여보 지금 입은 옷이 제일 예뻐 네. <웃음> 어? 너 그거 아니었어광아 맞아 광고천재 <웃음> 어? <웃음> 상마아 어. 어 빨리 왜? 엘리베이터 왜? 뭔데? 졸리 빨리 숨겨 이게 갑자기 떨어지면데 어떻게 알았어? 아니 뭔가 이렇게 숨겼는데 톡그가지고 <웃음> 만져봤는데 <웃음> 없었어 야 방금 근데, 구독자랑 인사했잖아 아니, 그러니까 너가 계속 왜 뭔데 뭔데 해가지고 뭔데 하면은 내건줄알거 <웃음> 방금 구독자분 만나서 사진 찍었는데 갑자기 은혜가 엄청 소심해지더라고요 이게 사실 임신하면 은 속옷차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거 뭐라 그래? 리플 패치 리플 패치라는 거를 하는데 아이고 이게 떨어질 줄이야 역시. 근데... 불량천재 김은혜 나좀 수치스럽다. <웃음> 어쨌든 밥 먹자. 장마 뭐 먹어? 백건. 아이마이, 아이마이, 아이마이, 아이마 아이 <웃음> 제가 크리스피로를 시키려고 했는데 분명히 안 시켰거든요. 근데 크리스피로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네 야 크리스피로 시키지 말고 이따 그냥 간식 사서 먹자니까 하는데. 서비스입니다. <웃음> 주방장님이 팬이라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주방장님 빨리 감사합니다 어우 나사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야, 상만이 먹고 있어? 어. 빨리 먹자 속도 맞춰야 돼 김상만 상병님이랑 속도 안 맞추면 개 어, 털린다고 그럼 그마안 <웃음> 남았어 상만 상병님 얼마 안 남았어? 응 큰일났네 빨리 먹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이다 서비스로 주셨어? 응 아이고야 너무 감사합니다 요 후드티도 나중에 사주실라나 <웃음> 개쓰레기 <웃음> 초배음음한번한번다 주셨어요? 좀만 기다리세요 여기 나와요 <웃음> 이거는 서비스에 튀김 롤 칠리소스에 콕콕 채워 초배음미쳤는 너무 맛있다 슝 음, <웃음> 말아서 베이비 음. 할 수가 있어 <웃음> 미안해 <웃음> 미안해 미안해 외면해 미안해 상마 상무님 미안해요 삐진거야 좀 등보고 있는거 미안해, 있는 <웃음> 미안해 상마아 지금 먹은 자리는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, 코끼리 코끼리 사자 지금 구독자분이 알아봐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, 저기서 애견 쪽 네, 하신 하시...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아 진짜요? 뭐뭐 있으시다고요? 기 사자 <웃음> 기린, 기린 중에 뭐가 좋아 기린 좋아할 거예요 기린 <웃음> 하유 아, 감사합니다, 아유, 감사합니다 진짜. 아, 너무 떨려 아,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<웃음> 상만아 개 탔다 이거 선물도 주시고 저분이 사실 저보다 은혜를 더 좋아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계산하고 나오면은 저분한테 몰래 데려갈게요 은혜는 지금 이 상황 몰라요 은혜 계산 거의 끝났거든요 은혜 여기로 와봐 여기 진짜 예쁜 거 있어가지고 너 기다리고 있었어 어디? 여기 오, 한번 보면은 사장님 안녕하세요 깜짝이야어 <웃음> <예뻐. 웃음> 상만이 선물 주셨어 맞아. 상마이 선물이랑 간식 주시고 player,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호도마뉴 상만이 이거 받았어? 좋아하지 엄청 웃긴 게 호도마뉴 아세요 맞아,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호도마 사자기린 호랑이 <웃음> 예, 아니야 yeah, 괜찮아 아저 저기서 이래요 빨리 말씀하세요 이래가지고 저 그럼 기린 내가 주신거 대박이지 너무 감사해요 진짜 상만상백님 이제 집에 가요 너무 힘들어요 낑낑 이 자식아 자 여러분 집에 도착했습니다. 아 역시 집이 최고야. 아유 아유 아유 후드티 개 이쁘다. 깨알 롱보. 상만이 길이. <웃음> <웃음> 아우 밥 먹자. 그래 아 이거 그건 내 손이야. 아우 개인기 빠르게 물어. 어 그렇지 빠르게 물기 잘했어. 아우 개인기 하나 더해. 입에 물고 또 물어. 그렇지 잘했어. 자 분발 개인기 나와. 그렇지 이거 손 물면 안 돼? 이거 손이야. 밥 아니야. 옳지, 똑똑해요. 자, 분바야 개인기. 한 번에 먹기. 그렇지, 잘했어. 자, 분바야 개인기. 두 번째 것도 한 번에 먹기. 옳지, 잘했어. 자, 여러분, 저랑 은혜도 이제 좀 씻고 편하게 있겠습니다. 은혜야. 아, 뭐, 재밌는 거 없나? 어? 이거 머리가 한번 해보자. 어이차, 어이차, 어이차, 어이차, 어이차. 아, 편해. 아, 편하다. 여보 이제 자자 어 고생했어 자자 아 무슨 그걸 왜 입고 와 잠옷이냐고 너 지금 자라고 누운거야어너 누구야? 나? 나 바로 광고터한테 기분해 <웃음> <웃음> 자, 여러분 카페에 서라파크 왔습니다 차우차우다 차우차우야 에헤 셰퍼트 맞지? 발이 엄청 커에 착하네 <웃음> 다들 지금 집중하는게 지금 상 많이 잡아먹을라고 야제 도망간다 긴 상만 <웃음> 나랑 결혼해 줄래요? 아니요 <웃음> 내 애를 낳아줄래? 아니 나, 아니 꺼져 나한대 쳐줄래 고마워 아, 아니라고 했잖아 아, 아니라고 했잖아 오늘의 김은혜 토크쇼 주제는 무엇인가요? 오늘 주제는 여기는 약간 게스트가 정해오는 아레스트가 록 같은 방송이네요 <웃음> 제가 봤을 때는 리무네 씨와 런터팡 씨의 2세리그에 대해서 미국이야? 직업이요? 직업이요? 아, 하 아, 진짜 아. 레가리가 안 돌아가세요 어이씨레성합니다 과연 우리 쇼팡이가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지 근데 사실 우리가 정한다고 뭘 하나? 희망인거지? 당연는 없지만 처음에는 애들은 그런 거 되고 싶어하죠? 유튜버? 만화 캐릭터 되고 싶더라고요 막 피카츄 되고 싶다고요 <싶더라도>. 엄마야 <웃음> 나 피카츄가 되고 싶어 100만 몰트 하면서 라이터 그 부셔가지고 나오는 띡띡이로 너 계속 뒤져 너 썰거지 해백 그건... 100만 몰트 띡 그건 안 되지 그럼 뭐라고 할 거야? 어떻게? 이건 위험한 거야, 이거는 안 돼, 아파, 이러고 같이 해줘야지. <웃음> 그러두 번째 그거는 뭐 하고 싶어? 아, 나 근데 예체는 조금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. 내가 쫓아다니는 걸 못할 것 같아. 근데 이걸. 그게 너가 지금은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애가 너무 원하잖아? 다할걸 너. 아니, 하겠지. 너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애기 안 시킨다는 거 아니야? 이런 릴레이 같은. 아니, 하겠지라고 했잖아. 말은 왜 그딴 식으로 하지? <웃음> 방 진짜 날발했어요 여러분. 날발이 뭐야? 날발. 아 진짜. 다 알아들으셨죠? 아. 레가리 랜드가 없네. 랜드 말고 뭔데? <웃음> 랜드. <랜맨. 웃음> 센스 센스. 아너도안해 아, 봐. 얘기하다 자연스럽게 해봐. 저는 그런 게 있어요. 의사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. 사실 너무 존경받는 직업이긴 한데. 라다 의료? 외류? 랩르가 <웃음> 아니, 없네. 아니, 왜요를 사실 이걸로쓴 적이 없어서. 그리고 문맥이 없잖아 이거는. <웃음> 근데 뭔가 알지? 어, 네. 어... 너무 존경받는 직업인데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 자기 자신이. 스트레스 엄청 맞는 직업이잖아. 아 <웃음> 라는 아니지 근데 너 어떻게 교육할 거야? 야 이거 궁금하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교육했냐면 은 내가 요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요요가 큰 슈퍼 요요가 생긴 거야 그 슈퍼 요요를 사기 위해서 엄마 지갑에서 몰래 돈을 뺐어 근데 바보 같은 게 너무 어리니까 빼서 요요를 사고 와서 엄마한테 요요를 자랑했어 그럼 거기서 엄마가 우와 하다가 근데 살돈 어디서 났어? 하고 나서 내가 5초 멍때리다가 바로 울었잖아 그냥 우와 <웃음> 다시 <웃음> <웃음> 엄마 지갑에서 많아 <웃음> 이럴 때 어떻게 할까? 그래 먼저 얘기 안 했어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. 요거가 너무 자고 싶 분들요. 그러니까 엄마한테 먼저 요요가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해보지. 엄마 가안 사줄 거였잖아요. 그럼 어떻게 알아? 보통 그러니. 에이. 근데 이거는 너무 성인이랑 얘기를 해서 이거 계속 대처를 <웃음> 못 해. 아 내가 머리를 굴리니까 그러니까 지금. 어, 그럼 어떻게든 진짜... 나를 막 이렇게 살려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어떻게 서든 백지 상태로 한번 해볼게. 이게 이렇게 사고 싶었어? 그러면 나도 몰라. 나도 엄마가 처음이야. <웃음> 야! 나는 잘할 수 있어 근데 너도 애기야 왜 훔쳤어 너무 갖고 싶었어요 아빠한테 먼저 말하지 왜 아빠한테 말 안했어 안 사줄 것 같아서 아빠가 언제 안 사준 적 있어 네 그거는 그 전날 사서 그런 거잖아 <웃음> 너가 정말 진지하게 사고 싶다고 얘기하면 아빠가 사주지 않았을까 맨날 집어 던지잖아요 야 김은혜 씨... <웃음> 잠 참, 이런 것도 어려워, 맞지? 응. 어. 아니, 근데, 우리가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잖아? <웃음> 가끔이 생기잖아. 네가 가져가잖아. <웃음> 와,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몰래 가져가고 있네. 응. 어. <웃음> 세차 잘했다, 하면서. <웃음> 세차했다고 은혜한테 잘하해 은혜야, 세차했다. 그돈 어디 왔어 <웃음> 잘못했어요 아 그리고 저희 헬스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은혜는 필라테스 가고 저는 거기 밑에 있는 헬스장 가거든요 런닝머신 하는거 몰래 찍어야겠다 자여러 지금 헬스장 가려고 나왔는데 저희 집 옆에 거위를 키우시거든요 저쪽에 보면 거위랑 산책을 하고 계세요 보이죠 거위 지팡이로 인도하시네 어이구 어이구 딴 길로 간다 야이 뭐야 할머니가 거위를 따라가시네 자 여러분 헬스장 도착 어이 씨도착 맞는 거 아니야 방금 이거 나 쑥스러워서 못 찍을 것 같은데 최대한 찍어볼게요 아힘들겠다 <웃음> 여보가 장갑 하니까 진짜 개꿀백기 싫어 여러분 <웃음> <웃음> 갑자기 회 먹고 싶어가지고 회센터 왔습니다 참고로 은혜는 아무리 여기 회센터가 좀 싱싱하다고 해도 좀 먹기가 좀 그래서 은혜는 다른 거 먹고 저는 회 먹고 개꿀사꿀 리발꿀 다내 거다 아 미안 미안 미안 회 그렇게 안 좋아하잖아 내가 원래 뭐라고? 내가 왜 으흐흐흐. 어? 아안와 <웃음> 아유 두 달이 좋죠 오. 이렇게 5만 원이요? 포장해주세요 뭐야 왜 이렇게 무해 회사가 나오니까 맞지 해무인가 봐 해무 해 해무 해 해무 <웃음> 해무 아나정떨어져 너도 하잖아 내가 먼저 하려 했는데 네가 <웃음> 너 기회 줄게 야 이거 해무야? 해무 <웃음> 해무 잘 먹겠습니다 요거는 그거 오. 먹는 거야? 어 미안해 나는 이거 저기내 방송이니까 들어오셔아 진짜 드음 맛있어 여러분 사실 뭐 이게 다 장난이네요 은혜한테 장난하시는건데 이렇게 잘 안먹어요 지금 영상 브이로그 찍으니까 먹는거지 나 오이냄새 싫어해가지고 조금만 <웃음> <웃음> 추메 하, 던 방에 송터팡이 통신 훨 여러분들,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자,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. 껴들지 마세요. 근데 바로 아까도 개... 너 아니었어? 아까 네가나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한 거잖아. 런던 루제가 로초 아까 차를 타고 가다가, 음. 초등학생. 뭐죠? 커플을 봤죠한 5학년 정도? 남자가깨어서작고여자가 케이크 상처에 걸어가다 사실 남자가 까츠발 들고, 여자한테 뽀뽀 쪽 하더라고요. 초등학생이 길거리에서, 우리가 론데요? 우리 때는, 때는. 사귀면은 못 보는 거야. 알아? 아시는 분들 아세요? 맞아. 초등학교 때 사귀면은 <웃음> <웃음> 서로 갑자기 반해서 모르는 척해. 맞아. <웃음> 거의 쑥스러우니까. 근데 걔들은 손도 잡고 다녔어요, 진짜, 맞지? 응. 아, 이제 그런 상황을 쭈빵이한테 대입을 해보는 거구나. 응. 그 남자애가 쭈빵이고, 응. 차 타고 가다가 쭈빵이가 어떤 여자한테 뽀뽀하는 거본 거야. 어떻게 할까? 너무 놀리고 싶어. <웃음> 야, 다른 데서 해라, 다 봤다. <웃음> 이러고. 걔네리이 꼴레기야. 안될것 같아, 그렇게 하면.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, 우리한테 너무 쑥스러워가지고, 우리를 좀 피하거나, 우리를 원망하게 될 거야. 그리고 상대 여자애도 엄청 창피고그 그래, 다음날 헤어지자, 이러면서 울고불고 울고 난리할 수도 있어. <웃음>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우선 집에 와서 엄마 볼에 뽀뽀해줘 이렇게 하고 응 음, 싫어! 아 무슨 뽀뽀야 이렇게 하면 여자친구한테는 잘하더니만 이렇게 하면 그 갑자기 문을 쾅 닫고 나갔어 다시 문다아 <웃음> 바람에 날린거난 <난리구나. 웃음> 진짜 놀리고 싶어 같은데 안 놀릴 것 같아 꼭 참고 친구 <웃음> 냐물까응거래서 음, 거짓말하면 바로 빡따 쳐야지 <웃음> <웃음> 주빵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육아일기 마냥 해가지고 유튜브에 조금씩 올려볼 생각입니다 주빵이 뭐다 크야 아니 마스크 <웃음> 근데 나중에 좀 궁금해 예를들어 애가 한 초등학교 한 3,4학년 되면 친구들도 막 유수업을 보고 할거 아니야? 숨길지 자랑스러워 어. 숨길 거같아 그럼 바로 빠따 치는 거야 아니지 왜냐면 직구는. 먹냐 나도 근데 차라리 숨겼으면 좋겠어 나로 인해서 야도내바면서 놀릴 수 있다고 그랬더 <웃음> 왜냐면 눈 뒤집은다며 막 이러면 직구은 애들 있잖아 그래 근데 그직구은 애들한테 안 당하려고 쭉 빠니까 직구어질 수도 있다 그치? 아니. 당하고 있을 거 같아 그건 너고 난안 그랬어 너 그랬잖아 아, <웃음> 심지어 어쨌면 초등학교 3학 때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친구 동생이 있었어요 7살짜리 걔가 나 보더니 우와 형 친구다 가위로 발가락 잘라야지 <웃음> 근데 거기서 초등학교 3학년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척 무서운데 사실 나는 그래가지고 친구 게임하고 있는데 옆에 서가지고 살짝 이렇게 멋쩍 웃음 지으면서 이러고 있었어 걔 <웃음> 어떻게 컸을까? 걔뭐 어디 교도소에 있겠지 <웃음> 저기다 죄송합니다. 난말못 하고 당하는 스타일이었거든. 언제까지? <웃음> 계속. <웃음> 왜냐면 나는 목소리가 커지거나 따질 일이 있으면 목소리가 굉장히 떨리는 스타일라이즈야. 누가봐도 찐따 스타일기. <웃음> <웃음> 저 은혜 싸우는 거한 번도 못 봤어요. 우는 거만 봤지. 정말 <웃음> 다. <웃음> <웃음> 와 이제 봤어 너무 귀여워 자 여러분 이렇 해서 뉴질랜드를 다녀온 분류가 끝이 나왔는데 여러분 진짜 뉴질랜드 영상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요 굿즈 많이 사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숙방이 분유값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긴 아야야야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. 편하게 그냥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만 사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브이로그는 앞으로 한두개 정도만 더 올리고 그 다음은 바로 아마 출산 영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들 좀 많이 많이 봐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굿즈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, 끝났다. 아, 팔아.